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열심히 쓰냐 안 쓰냐는 그냥 내지 구성이 99.9%라고 또 매일 쓰지는 못해. 근데 난 빈칸 싫어. 완벽한 다이어리를 발견해가지고 안 쓰는 내지를 삭제할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가지고 나 되게 갓생 산거 같고 되게 좋단 말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웃음> 벌써 2022년도가 다 가가지고 2023년도 다이어리를 사야 하는 시즌이 왔는데 여러분 전부 2022년도 다이어리는 잘 쓰셨나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쓰다가 도중에 그만두시고 포기하시고 거의 이뤘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이유를 제가 공개를 해보자면 은 대부분 내지 때문인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루 이틀 열심히 쓰다가 이제 못 쓰는 날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빈칸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냥 마음것 같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다이어리 처음 쓸때 그랬던 경험이 있고 제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다이어리를 고를 때는 내 성향과 기록 패턴에 맞는 내지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내가 1년 동안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냐 안 쓰냐는 이런 표지 디자인 이런 거 1도 상관 없고 그냥 내지 구성이 99.9%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진짜 다이어리 콘텐츠를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다이어리 광고 와, 진짜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다이어리 광고는 진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왜안 했냐면은 진짜 간단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다이어리가 없었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는 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기록하는 패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게또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 추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여러분들의 니즈를 다 맞출 수 있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다이어리를 발견해가지고 와, 이건 내가 진짜 엄청 잘쓸수 있겠다. 내년 다이어리로 진짜 딱이다. 싶은 걸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오로로의 퍼스널 다이어리 인데요 이게 신생 브랜드라서 저도 처음에는 응? 어디지? 이러고 상세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 브랜드의 캐치프라이즈가 가장 개인적인 새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 뭔 소리지? 이랬는데 이 다이어리 구성을 보고 아 진짜 이게 슬로건이랑 되게 잘 맞는다 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새벽이 진짜 개인적인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리도 이 표지랑 이 내지를 내가 다 커스텀 해가지고 진짜 나한테 꼭 맞춘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다이어리가 생기는 거라서 저는 이 다이어리 소개를 듣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사실 제가 몇주 전에 2023년도 다이어리 추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텐바이텐에서 같이 보면서 제걸 고르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너무 텐션이 안 올라가지고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 우로르 다이어리 보고 진짜 완전 치저다 여러분들 다이어리 사시기 전에 빨리 추천해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호다닥 찍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다 바이오리를 매일매일 쓰고 좀 기록하는 양도 엄청 긴 편이에요 그리고 먼슬리는 월요일 시작하는 걸 선호하고 쓸데없이 클릭한 이런 거는 필요 없는 타입 그리고 가끔 일기를 오버할 때는 한두 장쓸 때도 있거든요 일이 많을 때는 그래가지고 좀 넉넉하게 데일리 칸이 400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나요? 이런 다이어리가 없어요. <웃음> 제 기록 패턴이 이런데 제가 작년에 다이어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썼는데 이거를 진짜 여름에 다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집에 있는 이 노트로 일기장 대신 쓰다가 이것도 한두달 쓰니까 다 써가지고 이한 2, 3개월짜리 일기장을 또 사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지금 세개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다이어리를 찾아서 볼때딱2 0 2 2 2 0 1년도 하면 무슨 다이어리 뭐 2017년도 하면 무슨 다이어리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딱 떠올라야 찾기가 진짜 쉽고 볼 때도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권으로 늘어나면 이사 갈때 잃어버리기도 진짜 쉽고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 이렇게 늘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 오르르 다이어리 덕분에 2023년에는 이한 권으로 막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 다이어리의 최대 장점이 그거 같아요 기존 다이어리를 구매할 때 내가 굳이 안 쓰는 내재를 삭제할 수 있고 특별히 뭐잘 쓰는 거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구성 페이지 수 이런 게다 커서 스톰이 되니까 진짜 나는 이 점이 진짜 맘에 안 드는데 다른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꼭 감고 그냥 차선에 선택했던 그런 불편함을 다 없애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내년에 3월에 갑자기 다이어리 쓰시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알로, 알로! 보 앞에 1,2개월 비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올해는 그냥 포기 내년부터 1월부터 열심히 쓰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3월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커스텀 다이어리다 보니까 일반 다이어리 구매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본 결제를 해주신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상세페이지 보시면 표지부터 내지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내지 를 선택해가지고 장수랑 순서를 카카오톡 풀친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 칸이 큼직하고 장수가 넉넉한 게 좋아가지고 데일리는 2번 디자인으로 390페이지를 했고요. 먼슬리는 월요일로 시작하는 게 좋아가지고 월요일로 시작하는 3번으로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다이어리 고를 때 다른 건다 마음에 들어도 먼슬리가 왜다 일요일로 시작해? 이러는데 이게 선택이 된다니. 앞부분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1년간의 스케줄을 볼수 있게 1번, 2번 내지 를 추가를 했고 저는 가끔 지출이나 큼직한 이벤트 기록할 거는 맨 뒷장에 몰아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칸도 넉넉하게 3번, 4번으로 30쪽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 풀친으로 내지 구성 보내주시고 추가 결제가 있으면 주문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저는 기록하는 양이 많은 편이라서 쪽수도 450페이지나 되고 이게 이렇게 쫙쫙쫙 잘 펴질 수 있게 반향장 제본도 추가해가지고 38,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은 조금 비싸 보인다. 제가 최근에 이런 다이어리를 찾다가 진짜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물스킨 다이어리를 샀거든요. 근데 물스킨이 이거보다도 좀더 작고 쪽수도 훨씬 적었는데 그것도 한 38,000원 정도 나와가지고 일반 시중에 파는 다이어리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느낌이고 저는 이렇게 두툼하게 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내지는 빼고 각자의 기록 패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더더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도 가능하다는 거꼭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필요한 내지만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내지를 좀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성향별로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꼭 오르르해서 구매를 안하셔도 2023년도 다이어리 내지 고르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먼슬리형 제가 다이어리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 일기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형식인데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기보다는 되게 짧게 짧게 일지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스케줄을 적는다기보다는 누구랑 어디를 갔고뭘 먹었고 뭐가 좋았다 이렇게 짧게 한두 줄을 먼슬리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면 하루하루 다이어리 쓰는 게 진짜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딱한달 먼슬리가 이렇게 꽉 채워진 걸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이어리 쓰는 재미도 좀 생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먼슬리 칸이 되게 큼직한 큼직한 게 쓰기도 보기에도 좋아 가지고 저는 1, 2번 내지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 2번 내지는 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하루 정리 일지용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 가끔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조금 길게 쓰고 싶을 때 5줄, 6줄 일기 쓸 용도로는 위클리 내지 1, 2번 한 30쪽 정도 넣으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가감해 가지고 커스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위클리형인데 나는 일지형은 아니고 나는 기록을 조금 하는 편이야 근데 난또 매일 쓰지는 못해 근데 난 빈칸 싫어 아마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실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먼슬리를 취향에 따라 먼저 추가를 해주시고 위클리는 이번을 진짜 추천을 드려요 다른 내재 구성도 좋은데 위클리 한 위주로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하루라도 빼먹으면 되게 신경 쓰여요 막 망한 것 같고 뒤에 다이어리도 괜히 쓰기 싫어지고 그냥 막 꿀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위클리 칸이 보시면 은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일 7칸이 아니라 네칸이어가지고 되게 강박도게 어? 이건 딱 봐도 수요일자리야 목요일 자리야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날짜? 요일 적고 그냥 쭈르르르 이어서 쓰면 됩니다 요것도 각자 기록하는 양에 따라서 페이지 수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날짜를 직접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굳이 따지고 보면은 1년에 한 100일을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빈칸 없이 빽빽하게 있어갖고나 되게 가 갓생 산거 같고 되게 좋 말이에요. 매일매일 일기 쓴것 같고 엄청 뿌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채우고 뒤에는 메모, 프리노트로 한 10장 정도 추가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케줄, 플래너형인데 이제 다이어리를 업무용, 스케줄 체크용, 공부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구성인데 먼저 앞에는 월간 스케줄을 체크할 수 있는 1, 2번 내지를 넣고 스터디 플래너용이나 수험생 분들은 원슬리는 5번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케줄만 깔끔하게 적으면 되니까 칸이 큰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달 그달 중 중요한 일정을 아랫줄에 쓰면 돼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 보여가지고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클리 데일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장인이신 분들은 위클리로 해가지고 3번 내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일주일별 중요한 스케줄 해야 할 업무 깔끔하게 딱 좋아 보이고 수험생이거나 업무량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데일리 내지 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6번 7번 8번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수험생 분들은 7번이 타임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되게 유용할 것 같고 8번도 깔끔하게 오늘 공부할 거 정리하기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는 타임테이블 원하냐 안 원하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용으로는 6번이 딱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딱딱딱 쓰고 체크하는 이 쾌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표적인 기록하는 패턴, 성향별로 어떤 내지를 선택하면 좋은지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꼭 오로르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이제 2023년도 다이어리 구매하실 때 내지 선택하실 때 참고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골라봐서 아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내지를 찾았다 하면 은 표지가 이상하거나 종이가 얇거나꼭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2023년도는 정말 갓생 산다 <웃음> 진짜 다이어리 꼭 한번 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로루 제품으로 직접 내지를 커스텀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직접 레이아웃을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것만 추가하고 이러니까 기존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도 훨씬 저렴해가지고 저는 12월부터 쓰려고 2022년도 12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12월부터 다이어리 쓰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쏙 드는 다이어리 구매하셔가지고 2023년 정말 열심히 같이 다이어리 쓰고 갓생 같이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